시작해 5일쯤 제주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태풍으로 예상돼 상륙 여부와 관계없이 강풍과 폭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기준 흰남로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480km 해상을 지나 남서 지나고 있다. 태풍은 이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 2일 밤부터 갑자기 방향을 들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5일 오전 9시 매우 강인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남남 서쪽 470km 해상까지 올라와 이튿날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3-4일은 에서 중부지방에도 일부 비가 올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는 5일 오후부터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산지나 해안을 중심으로 5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순간적으로 초속 50m의 강풍이 불 수도 있다. 사람이나 커다란 돌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세기다